쿠스코 대사관에서 볼리비아 비자 받기 네, 저는 오늘 에, 쿠스코에 비자 받으러 갑니다. 볼리비아 비자 현재 8시 8분 8시 8분 비자 받으러 갑니다 음, 오소리만 가는 거 얼마에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휴, 내렸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기고 지금 이제 저희가 8시 좀 넘어서 타가지고 8시 18분에 한4 k m 정도고 15분 정도 차로 거리입니다 육솔에 거래했습니다 이제 엉터가... 예, 도착했습니다 우와. 예, 지금 저희가 8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지금 벌써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네요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해야지 뭐. 예, 우리 앞에 온돈 많을 것 같은 한국인 둘이 약간 폭역사 비슷한 사람 끼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바로 끝냈는데 지금 저희 한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하... 말씀드릴게요, 무슨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제한 보여주자 이제 이거 보여주도 되나? 야, 야, 야, 처리해야지 야, 야. 저희 앞팀 한국분은 서류를 하나 안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돌아갔고 그리고 중국분들은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아...돈으로 그거 돈으로 뭐... 일단 은행에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음. 가, 갔습니다 음, 예. 한국이랑 좀뭐 다른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들...저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 여러분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볼리비아로 갑니다. 이게 뭐라고 이 존노? 아, 자 볼리 쿠스코에서 볼리비아 비자 받기 성공 올라. 어이. 여러분 쿠스코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쇼핑몰 레알 플라자 리얼 플라자인가요? 이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여러분 좀 크네요. 리얼 플라자. 네. 좋네요. 네, 예, 맞아요. 저희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네,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다가 어... 세길주하시는 다른 부부님들 예, 두 부부 오늘 좀 만나러 갑니다 뭐랄거냐, 한식을 먹을거예요 <웃음> 최고의 크리스마스 정식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는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양식, 스테이크 이런거 없어요 그냥 한식,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거 있죠 예, 그거 먹으러 갈겁니다 어디 갈거냐, 예, 여러분 부뚜마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어, 지금 설사병에 걸렸어요. 고산병이라고 하죠. 오산병 저번 영상에도 제가 넣었지만 예, 그 장이 안 좋아진다. 속이 안 좋다. 이런 증상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도시 한번 또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부뚜막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섯 명이제 이제 여러분 아까 맑갔잖아요맑갔는데 지금 보세요 우박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이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와잠 잘못 맞으면 죽겠는데 잠못맞으 죽겠는데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이거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그 마켓좀 보려고 했는데 예, 다 철수했답니다 철수해서 안한대요 이분나 안한다는데 철수하면 한다음에 저 와이프의 왜 행복한, 모습. 안 행복한 모습 예,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세요 크리스마스는 하는게 아니에요 이분나 한답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뭐 할게 없어요 지금 마치 피스 가어 마치, 마치 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스, 그 원피스, 두피스가 아니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예. 그때 봤죠, 약간 가고물 천막 같은 거 쳐놨는 거에 예. 지금 뼈대만 남았죠. 무슨 말이냐, 얘다 예, 철수했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봐요. 어디 가느냐, 커피숍 가요. <웃음> 그런 느낌, 예, 여러분. 굉장히 계획 잘세워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녹음은 됐습니다.